이번에도 해외 구매대행인데요. 해외 구매대행을 할 경우에 중국 아닌 다른 나라, 어떤 나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저는 전직 유치원 교사, 육아를 하는 전원 맘이기에 아이들과 관련된 이태리어 소품이나 유아용품, 교육 목적으로 된 장난감 교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서는 다나쌤 강의를 듣고 이해는 하였는데, 제가 판매자 입장이라면 중국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선호하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아 구매에 망설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럽 쪽 제품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 스토어에 유럽에서 오는 것만 올려야 되나요? 제 스토어에 올리는 제품을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제품을 올려도 되는 건지 음,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에 또 여러 개의 질문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첫 번째 구매 대행으로 하실 때 일단 육아용품은 어, 파실 수가 없습니다. 구매 대행 제품으로는 해외. 어, 유아용품을 판매하실 수 없는 이유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만 어, 유아동 유아 용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는 유아동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 나라의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을 판매해도 되냐라는 질문은 여러 나라를 당연히 같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또 일본 제품 요즘에 좀 많이들 찾으시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제품들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단, 구매대행이 불가한 제품들, 우리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나 전자제품 등등의 제품, 그리고 음, 금지 품목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없으니까 식품안전나라 등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구매대행에 금지되어 있는 품목들 확인하시면서 해외구매대행의 상품을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음, 음, 구매대행 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질문도 구매대행입니다 <웃음> 네, 제가 전업 중이기에 자본이 없어서 위탁과 해외 구매대행으로만 진행할 예정인데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 22년 알고리즘 변화로 메인 키워드 상위 노출이 어려우니 소형으로만으로도 성장 가능이 있을지 물론 어느 정도 자본이 생긴다면 사입도 하고 싶습니다 음. 음, 그렇죠. <웃음> 일단은 어, 육아를 하고 있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스럽게 위탁이나 해외구매대행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위탁이나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벌수 있는 자금도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꾸준함과 성실함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어, 상품 소싱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탁 도매 상품과 어,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좀 차이점이 또 있는데 위탁 도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에서도 상품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위탁 도매처를 발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위탁 도매 상품을 가지고 틈새 키워드부터 해서 메인 키워드로 점점 성장시켜주는 것을 저 추천을 드리겠고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등록을 하시고 하루에 한 50개 정도 등록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서 판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디가 여러 개일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도 여러 개 내서 판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해외구매대행 쪽은 저보다는 우리 세영씨께서 조금 더잘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구매대행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세영님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어 저희 질문을 해 주셨던 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 목소리 더빙으로 또 만나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스토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이 들면 스토어 강의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며 경력 단절이 되고 집에서 육아를 하며 조금이나마 수익이 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엄마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다나쌤을 롤모델로 삼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웃음> 어 다소 저를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웃음> 사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저를 워너비로 더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스토어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나서 제 생각에는 월 매출로 따지기보다는 실수령액으로 월한 300만원 정도 되셨을 때에는 강의도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워낙 많은 강의를 여러분들 강의안이나 뭐 이북이나 e VOD 강의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제 강의만 사실은 외우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난 나의 경험치를 더해가지고 제 강의를 어,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의를 만들어서 하시면 또 좋을 텐데 특히나 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나의 주변 상권 한마디로 순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순고수라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여기에서는 1대1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동네 단위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매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성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사로서 또는 주변의 스터디 그룹 장으로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판매를 해보셔야 되고 다양한 판매 루트로 또 경험을 많이 쌓아 싸우셔야지 강의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힘내시면서 돈을 버시면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와 저처럼 또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 배우시는 이 유튜브 영상이든 아니면 저의 강의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바꾸시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영님도 제가 모셔가지고 같이 하는 이유도 이렇게 강사로 또 이렇게 양성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같이 손잡고 여러분들을 강사로 또 데뷔를 시켜드릴 테니까 든든하게 믿고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이 사연자님의 사연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세영님의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